Gorgeous, awesome, delight, fantastic.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시게 all new beautiful corando 코란도가 얘기했지 멋도 모르면서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눈부시게 탄생 Beautiful Corando Corando가 얘기했지 멋은 타고나는 거야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눈부시게 탄생 Beautiful Corando